들려요? 아 이거 떨어지는 놈인데? 아 떨고름 맨인데 아아 이거 루 윈디야 윈디야 이거 아 떨고름 맨 바꿔야지 아이고 둠피할까? <웃음> 뭐 보자 <웃음> 둠피도 괜찮지 할시다할수다할다 근데 파라나오먼은크리할게요 확인 저기도 아마 근데 윈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죽으면 브리팅하고 오케이 오케이 에 네, 와이팅 와이팅 죽었을 때 상대방 궁 게이지 확인해 주세요 갑시다 그거 아마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아왠 오케이 왠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트레이 있어요 트레이 오른쪽 겐지아 위도 온가? 파리 오른쪽에 뭐 하는 라일 라일 라일 잘했어 빨도 둥비 중에 다 둥비 했아힐맨이었어 라일 라일 뒤지고 있거든 이거 공 게이지 네, 확 뒤에 트레이 뒤에 트레이 어, 이거 좀 가야 될것 같은데 바로 드래 앞피 드래 지났어. 나이스. 나이스. 자, 자 그거 저거 뒤해 아, 지금. 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나이 저려 봐. 오스 일쪽. 오스 뒤에 안 아필. 아, 안 아필. 안 아필. 아필. 오스 뒤에 안 아필인데. 그래, 오케이 오케이. 라이커 라이커 라이커. 드래 앞피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먹어. 드래 여기 앞에 했어 드래 여기 앞에 했어 드래 걸까? 저려 보나? 저려도 아 나이스. 대장자자자자아자 아, 아, 예,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쪽에지 빼자. 앞에 있다가. 빼빼 빼. 앞에 있다가 리지 마. 어. 제도 앞에 있다가 려 가지고. 되게 아, 되게. 너무 앞이 어, 너무 앞이야. 그래요. 예측 걸었어, 겐지. 찢어요 됐다, 됐다. 야, 라인 뭐지? 라인 뭐지? 라인. 네. 라인이 피, 라인이 피. 오케이, 오케이. 다시 <웃음> 해. 아, 잘못 컸다. 좆됐다. 잡아 봐. 퐁조, 퐁조. 어, 안 돼. 뼈, 뼈, 뼈 이거 아니다. 아이, 아, 빼. 아, 알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직이라고 하면 안 돼. 너무 앞에 안 된다니까. 계어울게요그울게요 트래 왼쪽에 있어요. 가지 없데 어떻게 쓰래요? 어있레왜 죽이 있어. 대장전 어. 어. 오른쪽에 힐한 번만 애들 다 정면. 나조심이가에네 조심 후피랑. 이번에. 확인 네. 네. 네. 자력 그만 때리고. 자력 힐 빼놓고 들어갈 거야. 네. 발길 뺐다. 발길 빠지고. 빠레 빠레. 자력 자력. 용 자력 힐. 자력 힐힐 힐. 방가드 힐. 와, 피. 궁를갖공 나스. 오지마 아이고. 아이고 물렸다. 아이. 아이거 내줘. 입히다가 내줘. 아, 괜찮아. 계괜찮지 말고. 84. 나 빠졌어. 공기질 아, 틀에 자탄 빠졌어. 저기 망치 박고. 아, 망... 어디로? 뒤로. 아나로 튀어. 그 정면. 정면. 라이브터불라이브터불어야 돼. 튀어. 튀 라이트 와, 이거 맞았어. 아, 라이킥 없어요. 아, 나 맞지. 개한테 불린다. 겐지한테 불린다. 나겐지한 불려. 겐지 맡아. 겐지 앞에. 도 나이스. 버점버점 우리 케어해줘야 돼. 아, 할 일이 엄청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만, 나이스만, 이스 기본치 기모찌그나 떨궜어요 아이고. 겐지겐지겐지 좀. 대장가. 필, 캐치 필, 나이스. 치 있어요. 야뽕 나이스 진짜. 괜지 1벤 겐지 일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다 디바, 이가 이봐. 트트레트레트레트트레트트레트레트레트트레트레 위선 이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 나이스 레트레트레트레트레나이트 나이스 트레트레트레아레트레아레트다아레트레트레트레아아 근데 디바가 <웃음> 나는 생존용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라인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그러니까 라인 살아있으면 또 이득이. 응, 그렇죠? 하나 아, 뻥 없어도 잘 그랬다. 그러니까. 아, 에 아, 팔아 나다 아. 팔아, 나 팔아 나왔다. 아, 팔아. 나시. 민디, 민디 팔아. 괜정도한조 있다. 아이고. 뭐야? 아, 아 여기 괜찮아. 랜치 살려야 돼요. 랜초만 빼고, 라인 좀만 빼고. 미스 완패. 재장전. 좀 밟아야 돼. 그냥 고서이고 있어. 어, 방패 부러졌어. 일쪽이반좀 빼자 하나인데. 뺐다가 지 우리도 윈디 야시나 아, 우리 다시 윈디 해야 되겠다. 시료가 오, 시료가 오케이, 오칠수 없어. 벤벤쪽 아. 자 지금 궁원궁궁원나방벽 어, 없디 나 마리트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파운다파로다 나이스. 아나 달렸다. 아나힐 아, 어, 줬는데. 나벤야이벤아나그 그래. 그래. 그, 그거 라이더어 라이. 나이스. 라이. 들어가서 와라 와라. 바로 와. 아. 됐어 됐어. 필러공다 빠졌어요 우리 아메리스키리는데아메리스키리는데아 파라 저 계속 까불 저거. 내가, 내가 볼게 계속 피해 어디에 지 위치만 말해줘 내가 계게와저힐힐좀힐좀힐좀 감사합니다 나힐 띠다 띠나힐다아 좋았어 좋았어 준비하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 한쪽 우리 메리스키 야돼 오케이 위스 다 위스 자었다 리 스위스 위스 리스 와, 와, 죽었다. 아, 아 막았는데 최대야. 어, 배 걸렸어. 아. 나이스. 자, 아, 나 사서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오케이, 무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좀, 좀안돼 오른쪽이 오른쪽 한 쪽, 오른쪽 한 쪽. 나이스. 매르시. 매르시. 어, 어, 어, 어, 한쪽 있다. 한쪽에 피, 한쪽에 피. 공원 걷자네, 공었어요 So, we saw, we saw, we saw, we saw, okay. So, k u n g o 있어 있어, n g u Rigi, t h a 이 s how much I care. Desi, care, Desi, care. I don't know, I 지키야 t know, I don'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고 don't know, I d o n 고있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왼쪽에 파라 른쪽에 위스피 준비한다. 한쪽으로 쪽. 아가 있어요. 쟤네 벽돌 바로. 어. 이번에 핫할때 바로 준비한다. 쏴 uh, 봐. 쏴뭐 봐. 봐봐 봐. 쏴 아, 옆에 파라 한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잘랐어잘랐어 달랐어. 는데 미스터리베! 오케이, 자, 나이스! 자, 파라 파라 파라 진짜. 파라 피 파라 스 파라 스나대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다이겼다이거아이케이오케이아나이리 아,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이스나 나이스! 아나이이나나 아. 뭐. 제... 헐, 나렉 걸렸어. 이거 녹화했죠? 네 녹화, 녹화하고 있어요. 아, 오, 됐다, 됐다. 했어상관없잖 응. 아, 이거. 오, 오. 이거 나프리스 스크린 누르니까 렉 걸리거든요. 아, 어차피 승이라고또왼쪽이 이거. 왼쪽에 승리 뜨잖아. 아. 아, 만들어 줘. 아만 어... 들어 줘. 나도. 어 씨발, 한게 없어. 왼쪽에 승리잖아.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캡스? 어, 누가 했다, 했다, 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이거.. 나 이것도 우리 잘하지. 솔직히, 음. 음. 솔직히 나는 신맵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야. 생각해야 돼. 예. 이리 담배 한번 말고. 손불어 네. 나오면 바로 빼야 돼. 필요 없으면 아 뭐고? 내가 뒤에 거게요 라인. 오케이. 누나가 봐줘. 그러면. 일단 라인. 라인. 라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파르나에요 파라 시르시에요파르시르시에요바르시아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요 겐지 3에요 바르시에요. 바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라이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에요. 바르시요바르요바르시에이스요요 기발 좀, 기발 좀! 기발 잠시만 기발 좀. 아.. 야.. 나, 나, 이거 죽였다. 죽였다. 돼, 빼야 돼! 빼야 와.. 이 잘한다 나 빼야 돼! 산사라 빼야 돼! 산사라 빼야 돼! 저 지금 아나 잘렸어요! 아나 뽕 온! 이거 빼요? 아, 없어요 야, 아.. 아.. 근데 브리기테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되겠다, 아니 내가 팽을 딴거 할까? 딴거 되는데? 음. 아, 나 윈디야. 윈디가 안 돼. 이거 브리기테 때문에 윈디로 못 들어가. 기그래아 아, 내가 대질한 아, 홍크도 괜찮긴 한데. 근데 파라디 너무 두까마 맞아. 그러니까. 자, 너무 빠리야 자, 너무 빨리야. 아, 방비 그냥 불어주고. 뭐. 파라 방비 아 이게 괜찮다. 자, 타온다 자, 타. 온다. 태수절태수절 루비 루비 루비 힐 안에서 도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브릭에피, 브릭에피. 아 아이씨. 오케이. 브이 개피 불이 개피. 오케이. 아막성공 했다. 나 이거 뽕뽕 뽕 너무 좋다. 필드는 <웃음> 거야? 예. <웃음> <웃음> 네. 방금 그 방금 매크리 죽을 뻔 했는데. 다리가 셀프 파진. 다리 셀프 파진. 오케이. 죽는 거 빠진 말해줘요 죽는 거 빠지면. 이제 물러올 거 없으니까 살짝 뒤에 살짝 뒤에 가실게요. 야, 이거 대놓고 망치 가는데? 잘했을 있어. 아, 브리기테, 브리기테 내넨 닌다. 이거 베퍼다 아, 너무 높게 던졌어. 에릭 루시 엘이벤 대장전. 팔아, 어디야? 팔아, 어디야? 팔아, 뒤에. 어? 아니야, 아니야, 죽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제발. 안 아. 아, 아니, 브리기테 밀었다. 아, 아. 아. 뽕원, 뽕원. 이게 문제라니까. 에방 예, 방밀 분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 진짜 이거 그런데왜이러아요인검해 임검 가지고 또검에서막검에서 이거 베리신 아니라시고 예, 여기서 막아야 돼요. 임검해라고? 들어가면 들어뽕 드릴게요. 아그쪽에파르시면 쪽에 파시 쪽에 뒤뒤아나다 위에 파라파러가 위에 개쪽 뽕 줘요. 개쪽 뽕 줘요. 아아 힐 하고있어 아아 힐 하고있어 힐하고있어라이키 아, 아, 해야되는데 일단 라이키해줘아위험했다아 됐다. 아, 됐다 아 진짜 방, 방금 빠킬 했다 아아 죽어 이 나이스 아, 아나 와아 아인 여긴데? 어 뭐야 파라 파라 정면, 파라, 파라 뒤도. 대대 여기 파라 뒤돌 수도 오로, 있어요. 오로, 오로. 파라 아직 정면에 있어요. 위로 온다. 여기 조심. 망치 잘. 망치 나 조심. 아 이거 방밀이라 갖고 이거 내애매함 라인일 밴. 오케이. 아리프트 했어. 이쪽으로 엄마. 어느 때나있고 있어요. 제가 지고 있어요. 라이키어 라이키어 라이키어 라키어 아, 이어 줘! 어 줘! 라이키어! 어아이게어어라 라이키어! 라이키어! 어 라이키어! 어라라어라이어이키어라어 라이키어! 라이키이라이어라이어라어이이 저장전. 더 정리해야 된다. 이 랭키 해야 돼. 랭키라이이아발 있어. 저 팔아. 왼쪽 왼쪽라이온다 왼쪽에서 라이 온다. 여 다시 보이 잡을게요. 저기 팔어 줘. 여기 팔 밑에 있어. 팔아. 밑에 있어. 위에 위에 뒤에 뒤에 로왔다망망 와, 자이야왜왜 아파? 라이 잡아 라이 잡아, 어, 잡아. 어, 라이커 지금 딥바키어 중이에요 나인 아아 아아 물물아 못가 못가 못가 아뭐다리마피 뭐야 어.. 때나왔아다리아 재웠어요 이러면 할.. 재워어재어 일단. 어, 깨웠깨게 뭐, 뭐, 하고. 깨웠어. 자리야, 주는 거 빠졌고, 셀프 빠졌어요. 다, 다 빠졌지, 다, 다 빠졌지. 에, 다, 다, 다 빠졌어. 아, 다, 다,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깨졌어, 깨졌어. 아이고, 저동, 저동, 라이좋다나이스 됐어, 잡았어, 됐지, 됐어. 여기 루시루시루시어나 아, 잡 잡아, 잡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웃음> 이거 디바가 잡았어. 있다. 내가 잡았어. 8 0 0 배는 나한테 줘야지. 7 0 0 나한테 주세요.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테클피에. 어 누나 성경 여기서 아 땡길 겠 이렇게 아 오면은 자리야 반피. 자리야 셀프 받았어요. 아, 지금 또나거든아이스또방다 네. 아, 오케이 나이스나이스나이스어 나이키어. 저장건. 나이스. 뒷바퀴 어 줘. 안녕0 아, 1 <웃음> 아, 혼자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100. 아, 100. 아, 100. 아, 100. 아, 100. 아, 어0 0 아, 100. 아, 100. 아, 100. 아, 100. 아, 100. 아, 1이0 아, 100. 아, 망치0 아, 1 0 망치 100. 아, 100. 아, 이0 0 아, 1치0 아, 100. 아, 우리 방글 빠졌다. 방글 빠졌다. 지금 디바체 걸었어요. 깨지 말고. 나이스. 나 뒤에 라이 뒤에 라이라이돌아요라이 돌아. 나이스. 끝질 가능? 해카피요팩 나. 리 이때 프리게트 프리 어디? 나이스. 마무리합니다. 무리대 소화 나 소화 나 오케이, 아 됐어 됐어 3스트로 맞췄어 나궁게이지채우려가면 어쩔 수 없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지, 겐지국으로 선추 한번 겐지국으로 선추단 2명 자르면 되는데 두명만아 셀프 빠진 거알아 셀프랑 오케이 어 빠졌네 없네? 셀프 못어겐시 하자 어, 멜레시 따라 멜레시 나로 뛸게 따라 아싸 나아잘렸다잘렸다 매크리 잘렸어요살짝 빼요 아이고. 아, 아, 저 잘랐다 잘랐다. 빠져. 아, 조찬 겁나. 서영 주시, 살짝 빼요 살짝 빼요 서영 빠졌어, 빠졌어. 오케이 오케 아, 서로 이거 내가 잘못 골랐어. 아, 졌어. <웃음> 아니 안 졌어 안 졌어. 할수 있어. 아, 메르시 메르시가 졌구나. 오케이 오케이 괜찮이지. 아니 메르시 썼다고 어허. 아 박밀 때문에 생각하고. 박밀이 너무 심. 시... 다 아, 붙어둬야 돼요. 나트가 아, 나트가. 와 이거 뭐야. 아, 아 비트. 아나 선이야 나 선이야. 나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싹싹싹싸 라이피 라이피. 아나 붙었다. 아이고 아나 붙었다. 힐 없어요. 라이피 힐 없어 힐 없어. 라이피. 라이짜 라이 아.. 아, 제발, 제발. 아, 값다, 아, 다 진짜 값다. 아, 이거 안 빌리는 건데. 아깝다, 아깝다. 아, 값다, 값다. 아. 초월 300, 50, 3 30%, 60, 360이네 초다 음. 돌리겠다. 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파라거딱딱 아.. 진 딱딱하진, 하긴, 바낙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루시 바로, 이로루시 바로, 이야 바로, 이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왼쪽에 루시오 컷, 루시오 라이커, 라이커, 파라 위치 좀. 다리 반백 줄수 있어 나 들어가. 파라, 파라, 머리 위. 들어어 왼쪽에 왼쪽에 파라. 이라고 다 이라고 있이커 라이커 라이커. 뒤에 뒤에 파라 뒤에 뒤에. 파라 왔구요. 파라 날렸다. 디바 디바 디바. 대장간. 파라 어디야 파라 어디야 파라 뒤에인가? 파라 어? 아, 아. 아라이 들렸다. 아, 라이스 피했다. 아, 빠르고 게피 나이스. 어... 공아나살게요 좀... 아, 아 나, 감사합니다. 나이피자해 자르피해. 자피해 나이스. 라이나어이나이나이나이이 있어. 라이 타 있어. 게요해 아, 감주주해나이립해 라이히베. 이 이바도 1배. 제발! 디바 잡자아못 잡았어. 나이 다스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그쓴 거야. 아돌나서 갔다. 적... 아.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아. 나이스. 네. 아, 아 네. 사 에바다 진짜. 아. 내로다아이고 아, <웃음> 수면 잘못 썼어. 아. 우리 자리아 파라야파라았다라았다 팔았다 나이스 화 살리는 거마와 살리는 거아 살린다 너무 앞에 가지마저막치 있을거야 잠깐 방비라면 망치 바로 꽂을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해야 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이고 아깝다 채웠어요 치 찍어야 돼이 잡았어 잡았어 정면에서 온다 애들 다 1백 애들 다이베이대아이고 아, 아,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라아 괜찮아 또 망키부터 찍고 듣는 찍는 소리 듣고 브리깃타 밀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브리깃 커. 브리 오케이, 저뽕 있어요. 뽕돌았어요 애들 다이베르네, 이베 우트로 거슬래 오케이. 빈다. 나이스.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브리. 뽕안 쓸게요. 나이스, 리퍼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자리에 케어해야 돼요. 힐하고 있어, 힐하고 있어, 빠하고 있어. 힐 있어. 하고 있어. 힐 있어. 힐어힐 있어. 힐하고 있어. 힐하고 있어. 힐하고 있어. 힐하고 있어. 힐하어고하고 있어. 어 아이 막혔어. 고게게어 우리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아 뭐야. 아 병살했어. 뒤 뒤에 보자. 뒤 뒤에 보자. 나 있어. 위에. 아 이거 중간 위에다 위에다. 뒤에 루시오. 오케이. 방루시루시 반피. 루시피어 잠깐만. 나나 잠깐만. 잠깐만. 아 늦었다 미안해 아, 까비 까비 아 괜찮아 괜찮아 리찮아 아, 아, 브리 브리, 브리. 디디, 디디. 아저 9번이거든요? 확인 우리 오면서, 저. 아 이거 잠깐아왜 어. 그래 아 그거 그거 먹었어 나 힐이랑 다 던졌는데 비바가 매트리스여가지고 아 다.. 어다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될게, 팔아. 확인 저기도 자탄 빠졌고 망치 음. 빠졌고. 아. 리도 빠졌고. 둘이, 둘이 빠졌고 저기 공공 쪽에서 와요. 돌아요. 지금 70% 음. 지금 라인 제어놨고아 라인 한다. 뭐저탱 음. 하나 제어놨는데 음, 오케이 오케이. 에려 아이고. 와, 자탄 빠졌네. 아, 아, 아, 깝다 막기 힘들다. 빼야돼요 저희 없 어, 요포스도될것 같은데? 어, 아야돼아될것같은 진짜 징그럽다 이리퍼있 어, 도될것 같은데? 어, 그포스도리퍼리퍼들 어, 리도하것리퍼스게될것같 이거. 어, 리 리퍼 리퍼 어, 았아다갔다 와, 어, 어, 아, 뭐야? 아, 이 뒤로 아, 넘어구나 아, 아. 와.. 씨겠겠다 아. 아. 어. 와. 벨벨에서 다사아무하면나탄이랑저하자 포. 아, 왼쪽 돌게. 왼쪽으로 돌게. 몰 아, 몰래 아아 n g to go to the n e x 뭐야 리퍼 I'm g o i n 히베 o go to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 I'm going to go to the n e 라 t 라 n 개피 라 g 개피 n 스아 리퍼 들어있어 진짜. 아이고 나이스 나왜 계속 방해나 맞아 그래. 쌍남자 맞아 맞아. 얘화물세 명씩 붙어. 궁 돌거든요. 저, 저, 제대로, 아 이거, 이거 맞았다. 아,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아, 불 불짤 불짤. 불불 해보자. 불바대바 왔어. 저저저 브리 때이브안 죽네. <목소리> 오 나이스. 아뭘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있어. <목소리> 세워놨어. <나 디버 프로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팁 <목소리> 없어. 리야다리 입에. 아나 라인 진짜 피야 자리 피해. 자리 피해. 자리 안돼 봐. 오른쪽에 오른쪽. 아려 우리 제발 시간 시간 시간. 여기 안녕. 제몸사해야 돼, 돼, 지금 히,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 힐러, 힐러가 없어. 이번다 죽자, 아다 죽자. 다 죽고 빨리 가자. 다 죽고 살아 있어. 못 빨리 가자. 따라 죽은 데 이거 이거 비배됐다. 다나못 들어가. 아. 아방률 아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리퍼 빨리 써야 된다 아 아깝다 아.. 4킬이구나 수영이 안녕 와.. 그래 이거 진짜 잘했다 아깝다 아깝다 죽으면브리핑하물물리면브리핑하고 브리핑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너. 어, 히... 아, 리앞으비우와 너... 히... 어. <웃음> 와, 와, 와, 우와기우와 우리 앞으로, 우리 우리 가 방벽, 우리 우리 가 방벽... 우고한으로 우리 앞으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으로 겐지 겐지 겐지 지겐지지부러와 갔다 갔다 갔다 하세요네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으로 뭐해이지겐트 저기 겐지 때 윈디겐 들에 돌았다 돌았다 들에 이미 돌았어 저저 겐지 부러와 디바 불러 디바 불러 지 개피 지 개피 아지 쓰레기 피지 빠졌어요 지라라 겐지 부러와 겐지 먼저 지 겐지 본다 반갑게 피... 오 윈스피드 피... 빠져 아아 윈스피드 못 잡았다 에이스 저.. 저윈스부조아윈스 개피 우수 쪽 윈스턴 자살 용게념. 자 겐지 부조아그 내가 내가 반피상 깎아가지고 어... 도망가다가 우수로 도망가 죽었어 저 지금 살렸어요 걸 어... 빠졌다 걸 빠졌어 저기 저 지금 겐지 저기 저기 일단 계속 부좌와 조아 아이고 뭐 뭐지 트랩 그래 뺐네 트랩 그래 빼고서 그래, 그래, 진짜 좋아해 3땡 3땡 아 3땡 아, 아, 나이스 트랩 벽도 번았잖아나 라임 벽 위중 오케이 실패 나 방패 내놓는다 어차피 안아웃도 못하지 지금, 지금 메르시 부좋아 메르시 아래 건물 안에 있어요 네? 라임 부... 겐지 부좋아 겐지 방 얘는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오른쪽으로 온다 겐지 오른쪽 가 오른쪽.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더못 죽었어 지금 라인 부조화 오케 이 내려왔어 내려왔어 야 탄이 뒤로 뒤로 좀 말고 타, 좀 말고. 타, 네. 겐지한테 물려요 기려 라인 라인 개피 라인 컷 라인 컷 아이고, 디바 보조화 디바 보조화 아나 국이 없어 아직 겐지 개피야 겐지 개피야 아이고 디지 피해 개지 아. 아. 피해 애들 다개피야 애들 다 개피, 애들 다 개피. 피해. 피해. 살리죠, 안 하자 안 하자 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디 그래, 어디 어디 안 살려 안 살려 안 살려 못 살려, 살... 못 살려. 살... 아니 살려야 죽었어. 저기 살려야 된까부활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다 죽었는데 왜안 죽어? 아. 에, 초월 아니, 왔어요. 아아니라어 그... 응. 죽었네. 라이트 지 그래, 타공있다 우리 이번에 야다공니까뛰러고다 근데 여타군. 그초월에 쓸게. 야, 초월에 아, 초월이 한다. 그. 아, 야... 아니, 어 자탄해 자탄해 리가 준비됐어요. 이거 브리게드 쏘 나왔어 이쪽에 질러 없다 디바 무조아 질러 없어? 어, 저기 탑텡카리야 바퀴 아아 자아 디바 내려와 왼쪽 왼쪽 애들 왼쪽에다 애들, 애들 왼쪽 다 왔어 힐뱀 빠졌어요 레이스. 나이스, 레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나인 무조아 나이스, 마무리자, 마무리자.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 자 디바 무조아 예, 디바 보자 디바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튀었어요 저못 쫓아 자리아 자리아 무조아 아예 셀프 셀프 빠졌어요 쟤네 이번에 이번에 부덕건타머 오케이 오케이 어, 올라가 있을게요. 어, 같이 있을게. 타내 먹어 먹어 볼게 내가 먹어 볼게. 라인 내가 이다 금각폰다 왼쪽 타미려이거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온다, 아, 큰 났다. 았다 박수 박다이수 박았다. 박수 박아 박수 박수 박아 박수 박수 박수 박 아, 박아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테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 아아 디바수 박수 어수박아 박수 박수 박아 나 갑다 나갔다 괜찮아 괜찮아 원래 호라이즌이 A 뚫기 쇼 A 뚫기 쇼어음 맞... 진짜 잘만거예 진짜 잘만거아 초월 진짜 잘 썼는데 아아 어, 그러니까. 메르지가 무겨가 <웃음> <웃음> 묶여가... 뒤에 가지고 메르지가 죽었어 아, 아 네, 그 힐줄 는데 잘했어 그래 다행히 힐베리 먼저 빠져가지고 지금 뒤바뀌어줘 자리야 부조아 자리야 자리야 어힐힐 갔다 라인, 어, 피해. 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어나 브릭 다 치는 거 아냐? 다 치명상이야 디브리디브이디브리이브릭 디브릭! 어 내려갈게요 브릭수 있어가지고 아왜안 올라가는 리로 브릭 마피 저 공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왜 이쪽 2층에 다있다 우리 2층 호스팬 해야 되저공원이에요 라인만 피 아이고 아깝다 코어는 무조건 다 타냈어요 네 우리 딜충분에적도 있어가지고 겁어요자리도 겁나 들어간다 네 들어오겠다 이제 와아 랭이 정... 키줘요아 디바 키줘 아, 이거 맞지 나온다 때려아 근데 디바 덮고는 깨다깨다깨다아 다리야 너무 아파 아 이거 루시우로 바꿔 갈게요 시 빼요 시빼와 이거? 네 진짜 아나 저거 카이데 어디서 갈수 있나? 와.. 포켓있어 아아아아 리아자리어 와와 아깝다 아깝다 3텍 진짜 와 3텍 어 우리 3텍한테 계속 밀려 어, <웃음> 아.. 아잘 박다가 아. 3텍 사람이 젊나 더럽다 생각했지 진짜 와내그단 아, 조합을 있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이고이고이고아이라이고고 아이고, 고아이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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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케? 이 이거 라인..뽕..아 라인, 라인 아, 겐지 봉 드릴게요 위로..위로 뛰세요 위로 어 나중에 대체 함들어갈 오케이 어, 오케이 하나에 아, 최대한.. 그래. 정면 가자 정면 가자 아니.. 얘 굳이 2층 갈 필요 없어요 크리있는데크리 내가 볼게 정면 어, 들어가고 내가 크리 볼게 이 어? 안 왔다. 아나 버퀴 당해 아라이컬라이컬 디바 지뤘 왔어요 디바 딸피야 에 파워 파 우리 메리티 살게살게 살게요 살 싸워요 아이 아, 아이고 거. 오빠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라이 나이 아, 지뤘어 나이스 왔다왔다왔다아 이거 어 나온다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리에 올라가요 자리에 올라가요 루시웰벤벳루시웰벤벳뭐들어갔요 기가 잡아요. 오케이. 아, 윈스턴 에비 1벤다1벤 아, 모이라 빠졌어요. 윈스터도 굴려. 잠시만, 안 보여. 이랬어, 이랬어. 아니, 그 벽에 딱 걸려가지고 안보였어. 나이스. 아니. 아니 줌을 했는데 그거 거기 이거 위위위 위, 위. 위라고 들어서 봤는데 기둥에 가려가지고 딱그 위치에서 계속 호버링 하고 있어가지고 힐을 못 줬어 미안해 미안해 볼 없다. 아직 못 갔거든요? 계속 좀만계속도 돼요 빨리! 어, 오겠네 아아 이봐 히바 히다이인이바 라인, 라인 아 a n d r 안 w 3 o m e t h i n 에 s o m 안 t 있 i n 데안 o 있어 안 h 안 n g s o m 얘 t h i 로 g one, d e a 쪽으로가 r e w something, something. Hey, we try, w 어 t r 어 we try, we try, we try, we try, we try, we try, we try, we 나 죽는다 오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자자 자. 한쪽 한쪽. 한자 한쪽. 리 한쪽 받피. 자리아 자리아 뒤.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잡아야 돼 이거. 에너지 너무 높아. 에이스. 매리시 앞에 못 잡지? 오케이. 아 한두 잘한다. 아, 잡아야 시아 붙었어. 한두에 붙었어요. 자 이번 궁 있다. 오케 조용히. 한 사요. 한두 사요. 어떻게 잡아 본데? 어, 그러게. <웃음> 오른쪽에 <웃음> 그 생각을 못 했네. 어. 나, 디바이바, 디바 일발 디바 디바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다 왼쪽아 왼쪽 왼쪽 가 왼쪽. 나 왼쪽 우리 적채우게 조봐줘. 영로이일어것 같아. 리타뭐 라이코 라이코 라이코. 우리 메르시 없어요. 조심하세요. 아, 할 만해. 할 만해. 그래도 할 만해. 라이다나 잡았다. 오케이. 이번에 뭐 뭐지? 황교안 잡아 잡아 잡아 지마지마 잡지마 못 온다 트롤이 없다 이제. 트레 트레 나가도 트레 나가도. 라이 라이 라이 아니, 나이, 라이. 컷컷컷컷 컷. 오케이. 서 하필 메르시가 잡히로 가지고 내가 왼쪽 금 들어 줄 테니까 오른쪽 까 근데 왜내 오른쪽 오른쪽에 있... 몰라. 2층 이층 밑에 그쪽으로 야, 2층 가서 볼게요. 최고의 트래 아, 쓰러다쓰러다애들애들이 2층에 모여 있다. 아, 오른쪽 안 간다. 내가 간다. 이 2층 같이 가야 돼. 2층 가야 돼. 2층, 2층 가야 돼. 2층 가자. 2층 가자. 저기 목사도 없어도 2층, 2층, 2층 가면 돼. 여러분티티 티티티. 티자티티티뒤티티티티티티티 뒤로 티티티티 확인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어, 뭐 그래, 우리 우리 아, 아, 있어 티티뒤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뭐, 나이스 와 톡톡 아, 어, 진짜 나이스 와나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저 잘 잡아야 돼필필필 있어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하나 필 하나 필 왼쪽에 하나 필나여차 나이스 아 맞아 맞아 뒤로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이렇게 드르시 드르시 앞에 필필필필 라인 데 오케이 카카커 레이스 축하습니다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죽겠와와 <웃음> 아... 다리야 아, 많이 나오네 그니까인가 뭐야 아야아 <웃음> 우리 당한 거아 아, 아까 다 죽었잖아 어 와.. 잘한다 근데 아... 우리도 메르시 만들어줘 야, 우리 메르시.. 메르시 만들어줘 왜왜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기사 <진짜 좋았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 <좋았나>? 기분 나 <목소리> 6개 다이다 <목소리> <이기겠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방금 와.. 방금 5딜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이거 쏘샷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